오션, sometimes a pass by an i s l a There's nothing 아 어파살 모습을 맞아 아유, 네. 어 아니, 언니 오빠 하고나서 춤 춘다. 네. 어 언니 춤춘다 언니 춤춘다 어, 너, 너 네. 아 이거? 오놀줄 아, 안해 아, 어놀줄 안해 아, 야놀줄 안다 예. 어, 오. 오. 다 삶아, 삶아, 온 거네. 아, 맛있겠다. 밥좀 먹어. 야어 <웃음>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거 먹어. 이 먹어. 이거 먹어.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거 먹어. 이 이거 비싼 걸아니어 이거 아 아니, 아니 <전> 먹어. <웃음> 이모 머 아주머 아주머 아주머 아주머 아주머 아아빵머아주 아주머 야주머아 아니 음음음 어, 이제 자유자재로. 꺼꺼꺼꺼 <웃음> 마셔. 네가 들고. 응. 아, 먹을 자. 아니 안돼 먹을 자. 아니야 이거 엄마 이거 먹을 자. 어어 되. 어차피 많이 찾는 사람이 좀나아줘야 돼. 그래야. 음 준비. 준비. 저 위에 자꾸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기 찾아. 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 아, 찾아! 저저찾저저저저저와두개찾았어 아, 아, 아니. 아, 와. 두개 <웃음> 잡았어. <웃음> 어 신난다 두개 찾았어? 엄마 도와줘. 알아. 개 찾으면 열 개. 못 찾어. 열한 개 숨겼는데. 아두 개나 찾았다. 아네자주거 이야기 들었어. 최고 벤치 있어 벤치. 어 노트북 <웃음> 있고. 노트북. 자 누구 누구 누자1 번부터 오세요 번1번 잠깐만요. 그래. 페리 4번이랑 6번 됐고요. 사해주세요 10번이랑 3번 드릴게요. 플래티션인가 11번? Flag... 어? 1 1번야 이게 7번 7번은 제가 준 거예요. 어, 그래서? 11번이랑 스야 이거, 야 자전거. 벤츠 누구야 벤츠? 11번 노트보인가 마지막 모자부터 노트북이 아닌데요? 이게 뭐예요? 이런 거 필요 없는데? 네 농구공? 농구공이야? 야구공인데아 야구공? 아, 뭐야? 나이거 못하는데 야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대박 아, 머리해야되데요아니이 머리 아니요 아니 노트북도 아니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어어 어,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 있어 아가안 뜯었네 테리거 안 뜯었다 어, 테리거 가이아 테리거 가져와봐 테리에 닌텐도가 있어 아금 이거 맞아요? 면은닌텐야아 플레이스테이션 너무 좋다 어 이거 가져 이걸로 정신 수양을해 이게 뭐예요? <웃음> 이거 퍼즐 공부지 열심히 그래 <웃음> 언니가 줬어? 지이 줬어? 아니야? 아 혜리가 어. 뽑은 거야? 음, 잘했어. 야 행복하지? 이게 어째서 노트북이야? 이거 그냥 아니 이 발라줘. 아기 수밖에 없네요 결국은. 어 그렇지. 맞아요. 저희는 초등학생이라고 이런 것만 주시는 거예요? 안돼요. 안돼요. 안돼요 이거 안돼요. 딱 봐.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<웃음> 너무 잘 그렸다 <웃음>